지난주에 다룬 이야기였던 아랑설화를 기억하시나요? 예쁘고 똑똑한 양반 아가씨가 살해당하고 귀신이 되어 부사들의 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아주 비슷해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더 자극적이고 매운맛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랑설화와는 어디가 비슷한지 반대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감상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신기원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원유는 홍만종의 명엽지혜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몸이 펼쳐진 요사하고 원통한 기생 정도가 됩니다 명엽지에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금소총의 필사본들 중명엽지의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있어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기원유도 이에 해당하죠. 이 이야기는 조광원이라는 사람이 천추사로 임명되어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이먼 거리를 하루 만에 갈 수는 없으니 조광원과 일행은 관서지방에 머물게 되었죠. 왕명에 따라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관리들은 객사에 머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조광원과 일행 또한 그 마을의 객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안내하는 아전들이 객사의 중심 건물인 정관이 아닌 별관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왕명에 의해 파견된 조광원과 일행들을 구석의 별관으로 안내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었기에 조광원은 아전들을 꾸짖으며 정관으로 안내할 것을 명령했죠. 이아전들은 사신 일행을 별관으로 안내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의 정관에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사신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을은 정관을 폐쇄했고 조광원과 일행들은 이 때문에 정관이 아닌 별관을 안내받은 것이었죠. 아전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조광원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을 받아온 사신들을 어찌 감히 귀신이 해할수 있느냐며 호통을 쳤고 아전들에게 정관을 쓸수 있게 청소하라고 명령했죠. 아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수령까지 달려와 말렸지만 조광어는 결국 정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자 수령이 보낸 기생과 아전들은 귀신을 보지 않으려고 객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텅빈 정관에는 조광원 혼자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시간은 어느덧 흘러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더니 천장 위에서 판자가 뜯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의 팔두 개, 다리 두 개, 몸통, 그리고 얼굴이 차례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토막난 조각들은 서로 달라붙었고 이내 온전한 여성의 모습이 되었죠. 그 여성은 몸이 비칠 정도로 얇은 비단만을 두르고 있었는데 비단의 안쪽으로는 몸 곳곳에 있는 혈흔이 보였습니다. 조광헌는 사신을 죽인 귀신이 이 여성임을 직감했고 귀신이 어떻게 왕명을 받은 사신들을 감히 죽일 수 있느냐며 꾸짖었죠. 당연하게도 그 귀신은 사신들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모두 자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놀라 죽어버리는 바람에 말을 하지 못한 것 뿐이었죠. 사실 그 귀신은 생전에 관하에 소속된 기생, 즉 관기였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대접하러 객사에 갔다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객사에서 나왔는데 자신을 노리던 아전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저항하니 아전은 그의 옷을 찢어 입을 막았고 후원으로 그를 끌고 가 바위 아래 그를 넣고 깔아 뭉갰습니다. 귀신의 몸이 토막나 있던 건이 때문이었죠. 귀신의 말을 들은 조광원은 그의 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했고 귀신은 감사의 절을 한뒤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조광원은 관아에 있는 기생명부를 조사해 자신이 본 기생이 행방불명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내는 한편 귀신이 알려준 범인을 붙잡아 추궁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아전은 자신이 벌인 모든 일을 자백했고 조광원은그 아전을 매로 쳐서 죽였습니다. 후원에 가보니 귀신의 말대로 바위 밑에는 어제 본 귀신의 모습을 한 기생이 깔려 있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음에도 그의 시체는 썩지 않아 멀쩡한 상태였죠. 조광원은 그의 가족들을 찾고 이 시체를 수습해 관에 넣어 좋은 곳에 묻어줄 것을 지시했고 그 이후 객관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원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등장하는 장면이 무섭고 잔인하다는 거겠죠 천장에서 토막난 시체 조각들이 떨어지고 그 조각들이 달라붙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건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장면이 주는 충격이 무한할 정도로 별다른 능력이 없는 귀신이기도 해요. 드곡처럼 낮에 나타날 정도로 힘이 강하지도 않고 창귀처럼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애초에 자신의 한을 푸는 것만을 원하는 귀신이기에 딱히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 드곡이나 참기보다는 오히려 골출기와 더 닮은 것 같습니다 골출기도 끔찍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니까요 신기원유와 골출기는 여러모로 비슷한 것 같네요 신기원유 이야기는 아랑설화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랑설화의 다른 판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밤중에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사망하고 이 때문에 많은 관리들이 죽어나가다가 한 관리 덕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는 이야기의 전개가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두 이야기는 같은 점만큼이나 다른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랑설화에 비해 신기원효 이야기는 훨씬 더 잔인하죠. 아랑설화 속의 아랑은 머리가 풀린 채로 칼에 찔려 죽었다면 신기원효 속 아랑은 옷이 찢기고 벗겨진 채로 바위에 깔려 몸이 토막나 죽었으니까요. 왜이두 이야기는 전개가 비슷한데도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사람의 신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랑설아속 아랑은 명석하고 아름다운 양반과 여성이고 신기원효 속 아랑은 똑똑하지도 신분이 높지도 않은 관청 소속 기생이었죠. 아마도 이 둘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양반 아랑은 높은 신분이기에 아랑설아에서는 죽은 뒤에도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밤중에 밖에 나간 것도 순수하게 달 구경을 위해 나간 것이고 옷이 찢기지도 벗겨지지도 않아서 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죽을 수 있었으며 귀신의 모습도 칼에 찔린 것을 제외하면 인간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반면 기생아랑은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기생이기 때문에 품이나 존엄성을 지켜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볼일이라는 비교적 원초적인 욕구를 위해 밖으로 나갔고 옷이 찢겨져 신체가 드러난 채로 죽었으며 토막난 시체가 얇은 비단에 쌓인 잔인하면서도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가진 귀신이 되었죠 이 둘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반가 아가씨인 아랑은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실제 사단까지 만들어졌는데 관청기생인 아랑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등장인물들에게 너무 과몰입을 한 건지는 몰라도 신분 하나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 조금 씁쓸했습니다. 아랑설아 신기원효 모두 자신이 한을 풀지 못해서 관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일 밤 관리 앞에 나타나는 대신 자신을 죽인 사람의 앞에 나타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신기원효는 그 모습만으로도 살인범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나름대로 좋은 복수가 되지 않을까요? 자고 일어나니 귀신의 머리를 껴안고 자고 있었다던가 신부의 집에 보내려고 준비해둔 함 속에 기생의 몸통이 들어있었다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기원유는 살인범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히면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살인범은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이야기도 좋을 것 같네요. 신기원유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신기원효와 아랑소라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같은 줄거리, 같은 전개에 오직 주인공의 신분만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슬펐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는 항상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기원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